골프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. 자세나 스윙을 바꿀 수도 있지만 Hey, work for me. Change, it's not so hard.